<웃음> 나, 이거 하지 말자 했잖아. 그래, <웃음> 네, 안 합니다. 믿어주세요. 아, 그래, 잘 들어. 아씨, 바쁜데 진짜 알았어알았어 알았어. 그거 질문 빨리 하고 가자고. 빨리, 어 자, 해봐, 질문. 어, 뭐가 궁금한데? 아, 선생님의 키와 몸무게는? 키? 어, 185.5 그 다음에 몸무게는? 와, 다리, 가 다리. 그래, 또, 다 별명은? 별명? 존 예지! 알잖아. 선생님 취미는? 취미? 아, 들이랑 즐겁게 노는 걸 좋아해? 일하는 <웃음> 아, 아, 나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장점, 단점? 단점이 없잖아.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야. 강 만족도 어, 개인적으로는 99점을 주고 싶은데 점수 내야 되겠지? 70점? 선이 생각하는 화학원 단어는 가장 어려운 단어? 가장 어려운 단원이뭐 있겠어? 화학하는데 내가 한2단원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니 다 쉬워 짱 자신 있는 단원아 모든 단원 아니 사실은 일사 단원이 제일 재미있어 가르치기도 그렇고 뭐 원리 하나만 가지고 딱딱 다 가르칠 수 있고 애들 호응도 쉬. 반짝반짝하게 나오거든 또 다음 스트레스 해소는 부 스트레스 해소? 아 어들이랑 놀면서 해소하고 있어 음. 어. 회사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? 쌤의 시그니처 강좌요? 시그니처 강좌는 쭉 있는 강좌 중에서 가장 하나 뽑는다면 은 상위권들한테는 한 수능 4공 정도? 아이들 현강에서 호응도 되게 좋고 상위권 애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야 그 버프 받으면서 나도 기분이 좋고 음. 본인? 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? 그 얼마? 야 그게 질문이야? 뭔 개소리야 이게? 이 어? 질문 패스! 시나상모상로딱 어, 봐도 괜나요쌤 벌써 수두개다 신속하지 않니 내가 지금? 뭔 개소리야 이게? 일 있어 후회 그걸 지금 대답해야 되니 내가 지금? 어 <웃음> <웃음> 믿어주세요. 화학과 같이 공부하면 좋은 과탐 과목 모든 과목이 다 그런데 그냥 솔직히 욕심으로는 화학에 집중할 수 있게 공부 다된 과목 또는 포기해도 되는 과목 그렇게 해. 괜히 생각했을 때로베한테 유리한 과탐 과목은? 무한데 유리한 가탐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지금? 어. 그러니까 항상 뭐 모든 과목에서 선택 다한 다음에 기초부터 해.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는 다 이룰 수 있을까요? 아 성향은 탈 수가 있어 알겠지? 이 아 슈퍼가서 두부 사야 돼? 오늘 응. 저기 김치찌개 끓여 먹으려고? 응.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아, 끝났어? 아 끝났으면 알았어 하고 싶은 얘기야 다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은꼭 그거 해야 되지 꼭 그거 해야 되나? 아 고민이 다 할까? 아 그래 잘 들어 구독, 추천, 알림 설정 부탁해요 컷나 <웃음> 이거 하지 말자 했잖아 <웃음> 엄마 <웃음> 엄마 미안해